이제 숫자로 바뀌었으니까 가로를 닫고 배열수식이 돼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수식이 적용이 되죠. 근데 간혹 가다가 배열수식이 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열수식이 안되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한이라고되있죠 클릭해 주시면 한국어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가 되어 있으면 수식 입력이 배열로 바로 되는데 한국어 한컴 입력기가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클릭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입력이 되게 하려면 오른쪽 아래에 한글을 눌러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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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여시고 조건은 가로로 묶어서 우선순위를 높여준다고 했죠. 가로 여시고 건물번호 는 여기 건물번호는 밑으로 한칸씩 내려가야 되죠. 그 다음 건물번호 비교하는 곳은 한칸씩 내려가면 안되죠. 그래서 F4 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아주시고 앞에서는 곱하기 1을 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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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니까 1 곱하기 101이 되고 다시 107.6이랑 101이랑 썸 함수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002의 계약 면적이 차례대로 더하기가 됩니다. 계약 면적은 한 칸씩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죠. 그래서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를 닫고 Ctrl 컨트롤, 시프 t 엔터를 쳐서 자동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엔드 연산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는 엔드 가로 여시고 조건은 장수빌딩 는 장수빌딩 해주시고 콤마 김승진 는 김승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장수 빌딩이 맞으면서 김승진이 맞으면 그러니까 조건 두 개가 만족하면 참이 나오는게 e 드 함수죠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t r 가 나오죠 근데 e 드 함수는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주 빌딩하고 갔냐 라고 하면 여기는 거짓이고 여기는 참이죠 그럼 e 드 함수는 거짓이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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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문으로 조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if 가로 여시고 건물 번호가 같은 범위를 씌워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범위는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해 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번호가 일치하면 이제 월 임대료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되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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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월 임대료의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죠. F4로 고정해 주시고 거짓일 때는 평균에 포함시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완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로를 닫겠습니다. 이 f 문이 종료가 됐고 a 버리지를 종료하기 위해서 가로를 한번 더 닫겠습니다. 그리고 Ctrl-Shift-Enter를 눌러서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겠습니다. 는 네, 맥스 조건을 넣어야 되니까 가로로 조건을 넣어 주겠습니다. 건물 번호가 같은 걸 하시면 되죠. 건물 번호의 범위를 씌우시고 F4 를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아서 조건을 끝내고 건물 번호가 같으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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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a 함수를 더블 클릭하시고 어 r r 는몇 번째로 큰 값을 찾을 범위를 말하는데 임대가격의 전체 범위를 씌울 게 아니라 건물 번호가 일치하는 것들의 임대가격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할 거죠. 그래서 먼저 if문을 써서 건물 번호가 같은 걸 먼저 찾아주겠습니다. 가로를 한번 더 열어서 조건을 쓰겠습니다. 건물번호가 같은 F4로 고정해 주시고 가로를 닫아 주시고 이제 조건이 끝났죠. 건물번호가 같으면 콤마. 그러면 임대가격의 범위를 씌워 주시면 되겠죠. F4로 고정하시고 이제 002가 같은 임대가격 8만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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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니까 가로를 열어야 되죠. 건물 번호가 같은 걸 찾아 주겠습니다. 는 건물 번호의 범위 F4로 고정하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 다음 곱하기 연산자를 쓰면 AND 조건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건물 번호가 같으면서 임대 종료일이 2018년이어야 되죠.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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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능으로 쓰고 싶다면 앞에 범위로 쓰시는게 좋겠죠 일단 이것도 정답에 포함되니까 이 값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콤마 이제 로넘은 앞에서 함수 공부할 때 배웠었죠 매치함수로 맞는 행 번호의 위치를 가져왔죠 그래서 매치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 a 업 밸류는 찾는 값 인데 찾는 값은 저희들이 건물 번호가 같은 거를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PD002가 두 번째 줄에 있다는 라걸 먼저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조건을 주겠습니다. 건물 번호가 같은 범위를 씌워주시고 F4로 고정. 가로 닫아서 조건 하나를 끝내시고 이제 두번째 조건을 줘야 되는데 두번째 조건은 최대값을 구해야 되죠. 근데 건물 번호가 00이면서 월 임대료의 범위를 넣어줘야 최대값을 구할 수 있죠. 이제 찾는 값을 맥스로 바꿔줘야겠네요. 맥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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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만원, 16만 5천원, 77만원이 범위에 포함돼서 맥스로 구해지는거죠. 그 중에 가장 높은 값인 165만원이 구해지겠네요. 이 165만원이 찾는 값이 되고 콤마 루거 어레인는 찾는 범위인데 저희들이 그냥 찾는 범위를 씌워주면 만약에 165만 원이, 첫 줄에도 165만 원이 있고, 여기에도 165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건물 번호가 다른 165만 원을 선택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건물, 그냥 범위만 주시면 안 되겠죠. 일단 F4로 범위는 고정해주시고, 조건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번호가 일치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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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밑으로 끌어주시면 정확한 값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범위를 파란색 이 어레이 범위를 저희들이 지우고 크게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범위 씌우고 F4로 고정해주면 이제는 컬럼넘을 생략하시면 안되죠. 맨 마지막에 콤마를 찍어서 컬럼넘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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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로 묶어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첫번째 조건을 가로로 열어서 써보겠습니다. 소속에서 1팀만 가져와야 되는데 라이트 right 함수로 뒤에 두 글자만 가져올 수 있죠. ri 라이트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텍스트는 여기에 소속의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 콤마 가져올 글자수는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저희들이 상대참조 절대참조를 너무 많이 헷갈려 하셔서 일단 F4로 고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이 는 1팀하고 같은지 비교하면 되죠 그리고 가로 닫으면 첫 번째 조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조건을 주기위해서 곱하기를 하겠습니다. 가로 여시고, 두번째 조건은 정규직이면 되죠. 1팀이면서 정규직이어야 되죠. 그래서 채용형태의 범위를 씌우시고, 낸 정규직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이 두개가 맞으면 곱하기 직접 경비의 범위를 씌워 주겠습니다. 둘다틀으면1 곱하기 1이 돼서 결과는 1이죠. 다시 1 곱하기 범위값이니까 1팀이면서 정규직인 여기가 되겠죠. 1팀이면서 정규직이면 직접 경비값이 s m 함수의 범위에 포함되고 다시 1팀이면서 계약직이면 안되고 1팀이면서 정규직이면 280만원이 다시 썸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가로를 닫으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아래로 내려보시면 문제가 발생하죠.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하늘색, 보라색, 분홍색이 한 칸씩 내려가서 의미 없는 공간을 범이 씌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 하늘색을 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라색도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홍색도 고정하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고 다시 밑으로 드래그하겠습니다. 이제 밑에 값을 더블 클릭해 보니까 소속 채용 형태직접 경비는 범위에 이상이 없죠. 근데 정규직이 초록색이었는데 정규직이 숫자값으로 바뀌면서 값을 구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정규직도 고정이 돼야 됩니다. c3이 c2로 고정이 돼 있어야 되죠. esc키를 누르고 더블클릭해서 c2를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고 아래로 끄시면 정확한 값을 구했는데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더블클릭하면 이제 아무 문제도 없죠 근데 esc 키를 누르시고 두개를 범위 씌워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더블클릭해 보면 이 팀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버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첫 번째로 되죠. 그 다음에 분명히 현재 칸은 계약직 칸인데 정규직 칸으로 고정이 되어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계약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계약직으로 변하려면 알파벳 C가 알파벳 D로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2가 3으로 변하면 안되니까 2는 달러로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ESC 키를 누르시고, 정규직에서 C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trl-Shift-Enter 치시고, 아래로 드래그, 옆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제는 정규직이 계약직으로 잘 바뀌었습니다. 이제 뭐만 수정하시면 되냐면, 2팀, 1팀, 얘만, 정확하게 받기 에 고치시면 됩니다 이제 B3 인데 B3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야 1팀 2팀이 되죠 그러니까 숫자는 고정하면 안 되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1팀이 B가 C로 변해버리면 1팀이 숫자 값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드래그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B 앞에만 달러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trl-Shift-Enter.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핸들 하시고,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핸들 하시면 이제 정확하게 모든 값이 구해졌습니다. 이제 O와 함수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와 함수는 산술 연산자 더하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0과 0을 더하면 0이죠. 그 다음에 0과 1을 더하면 1이고 1과 0을 더하면 1이죠. 그 다음에 1과 1을 더하면 값은 2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들이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죠. 거짓은 숫자 값으로 정확하게 0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true라는 값은 대표 값을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데 이라는 값도 true라는 값을 갖고 있고 0.0001이라는 뭐 값도 true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true의 정확한 뜻은 0 이외의 모든 숫자 값은 true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 값으로 1을 갖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는 if 가로 열어 주시고 0이라는 값을 참조하는데 콤마 트루는 t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짓은 f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 치시면 0은 f가 나오죠. 근데 제가 로지컬 테스트를 2를 클릭하고 엔터 치면 트루에 t가 나옵니다. 그다음 0.001을 선택하고 엔터를 쳐도 트루가 됩니다. 그래서 0 이외의 모든 숫자는 다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논리식에서 2라는 값도 결국은 1이라는 값으로 대표값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5와는 더하기로 고칠 수 있는 걸 아시게 되겠죠? 이제 더하기로 수식을 쓸수 있는데 저희들이 과천이거나 달성인 거를 수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는 if 가로 여시고 조건은 가로 열어서 만드시면 되죠. left 가로 열고 글자는 소속에서 가져올 건데 f4로 고정해 주시고 콤마 두 글자를 왼쪽에서 가져오시면 되죠. 그 글자가 는 과천하고 같으면 됩니다. 가로를 닫아서 첫번째 조건을 끝내고 더하기 과천이거나 달성률이 달성이면 되죠. 그래서 가로 열어서 달성률의 범위를 씌우시고 F4로 고정 는 쌍다운표 달성을 하셔도 되고 달성을 클릭하시고 F4 하셔도 됩니다. 이제 가로 닫고 이 두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콤마 value 에는 실적의 범위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F4로 고정해 주시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값을 적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서 거짓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과천이거나 달성률 평가가 달성인 조건의 실적 범위는 구하게 됐죠. 그 다음 이 값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sum 가로 여시고 맨 마지막에 가로를 닫아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9억 이라는 금액이 구해졌습니다.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성, 가로 여시고 일단 과천이면 되죠. 그래서 과천이 들어있는 4개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그 다음 범위로는 달성이면 되죠. 그래서 달성 그 다음 또 달성 그리고 달성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정확하게 9억 이라는 값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는 sum 가로 여시고 if 가로열고 조건을 주겠습니다. 지역이 과천이니까 left 가로 여시고 소속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F4로 고정 콤마, 두 글자를 가져와서 가로를 닫겠습니다. 네 과천이라고 적어주시고, 가로를 닫아서 첫번째 조건을 끝내시고, 이거나이기 때문에 더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를 열어주시고, 두번째 조건은 달성이기 때문에 달성률 평가를 범위 씌우고 F4, 는 해주시고 달성을 쓰셔도 되고 달성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F4로 고정해 주시고 가로를 닫아서 두번째 조건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과천이거나 달성인 거를 구했는데 이 조건으로 끝나는게 아니죠 계약직이어야 됩니다 이제 계약직을 넣기 위해서 이 뒤에 곱하기 가로 열고, 채용 형태의 범위를 씌우고, F4는 계약직을 클릭해 주시고, 가로를 닫게 되면, 이거는 조건이 틀리게 되죠. 왜 조건이 틀리냐면, 사칙 연산자의 우선순위 때문에 곱하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달성이면서 계약직을 먼저 계산하겠죠. 그래서, 달성이면서 계약직, 이렇게 4개의 값이 들어오게 되고 다시 더하기 과천인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천인거에 4개의 값이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의 값은 중복이 되는데 중복되는 값은 어차피 이어도 이하고 같기 때문에 그냥 true로 지급돼서 이 금액들의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9억이 되겠죠. 한번 실제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콤마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 value i true 실제로 실적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F4 그래서 실적의 값을 구할거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딱히 값을 구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로를 닫아서 끝내겠습니다. if문을 끝내고 가로를 닫아서 sum 함수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ctrl shift enter를 치면 9억이라는 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천 또는 달성이면서 계약직인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원하는 건이 결과가 아니었죠. 오와 조건을 가로로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와 조건을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시고, 문제를 읽어보시면, 과천 또는 달성이면서 계약직인 거죠. 이제는 정확하게 동작하게 됩니다. 조건식을 보면, 과천인 게 4개가 있습니다. 다시, 달성인 게, 둘, 셋, 넷, 다섯 여섯개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참인건 다 참이니까 얘네들이 참으로 남게 되겠죠. 요렇게 다섯개 여섯개 일곱개가 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계약직인거를 찾는거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계약직만 이 보라색 범위에서 계약직만 다시 선택이 되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치시면 6억 5천만 원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는썸 네, 가로 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선택해 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6억 5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꺼시면 정규직의 과천이거나 달성인 실적의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는, 네, 썸, 가로 여시고 조건은 일단 지역이 과천이니까 가로를 열어서 조건을 쓰겠습니다. left 가로 여시고 소속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f4,2라고 콤마 적으시면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겠죠. 가로 닫고 과천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 때 서울 인천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f 4를 하시면 안되죠 근데 오른쪽으로 땡길때는 이 과천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되죠 그래서 B는 C로 변경되면 안되니까 B 앞에다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를 닫아서 첫번째 조건을 끝내시고 두번째 조건은 달성 인지 아닌지가 두번째 조건이죠. 과천이면서 달성이어야 되니까 곱하기를 하겠습니다. 가로를 여시고 달성을 클릭하시는데 이 달성이 오른쪽으로 가서 미달로 바뀌어야 되죠. C는 T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대로 두시고 아래로 내려갈 때 달성이 밑에 칸으로 내려와서 숫자값이 되면 안되죠. 그래서 7은 8로 바뀌면 안됩니다. 그래서 F4를 한번 두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는 달성인지 아닌지 검사할 수 있는 달성률 평가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F4 가로를 닫아주시고 이 두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둘다 1이니까 SUM 함수의 1이 나오게 되고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지 않으면 0이 돼버리니까 결국 개수를 세게 됩니다. 이제 가로를 닫아서 Ctrl, Shift, Enter 치시면 달성률과 미달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는 네, 맥스를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직급이 정교수여야 되죠. 그래서 가로를 열어주시고 직급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옆으로 이동할 때 정교수가 아래로 가도 안되고 옆으로 가도 안되죠. 그래서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는 네. 정교수를 해주시는데 오른쪽으로 갈 때는 정교수가 부교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은 고정이 되면 안되죠. 그 다음 정교수가 아래로 내려오면 안되죠. 그래서 숫자 앞에는 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F4를 한번 두번 눌러주겠습니다. 가로를 닫아서 조건을 종료해주시고 두번째 조건은 확가가 왼쪽에 있는 학과와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정교수이면서 부서 다른 말로 학과가 동일해야 되니까 곱하기를 주겠습니다 곱하기가 이고라는 조건이었죠 가로 열어주시고 학과의 범위를 씌워주신 다음에 이 파란색 범위가 밑으로나 옆으로 이동하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해 주시고 는 부서에 비서학과를 클릭하신 다음에 비서학과는 경영학과, 경제학과로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숫자는 고정할 필요가 없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되죠. 그래서 알파벳은 고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f 4를 한번, 두번, 세번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시고 이제 조건이 끝났습니다. 이 조건이 끝나면 여기에 계산값은 1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콤마를 찍고 작업하시면 안되고 다시 곱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1 곱하기 연구수당 값이니까 값에 변화가 없겠죠. 이제 범위를 똑같이 씌우고 마찬가지로 연구수당이 옆이나 아래로 이동하지 않도록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이제, 가로를 닫아주시고, Ctrl, Shift, 엔터를 치겠습니다. 옆으로 끌어주시고, 아래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직급별 지도하는 학생수의 중간 값을 미디언과 if로 구해보겠습니다. 네, 중간 값이니까 미디언을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조건을 줘야 되는데 조건은 if문으로 만드시면 되죠. if 괄호를 열어주시고 첫번째 로지컬 테스트에 조건을 적겠습니다. 조건은 직급이 정교수인거죠. 그래서 직급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직급의 범위가 지금 자동 채우기를 아래로 끌 거기 때문에 아래로 이동하면 안되죠 F4 로 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직급이 는 왼쪽에 있는 직급과 동일해야 되죠 클릭이 안되기 때문에 위에 셀을 클릭하시고 방향키 아래를 해서 G4 셀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G4 셀은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때 부교수, 조교수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주지 않겠습니다. 조건이 끝났기 때문에 콤마를 찍겠습니다. Value if true 값이 참일 때는 학생 지도의 범위를 씌워서 이 범위에서 중간값을 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할 때이 범위가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니까 F4를 하겠습니다. 이제 거짓일 때는 따로 값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가로를 닫아서 IF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 다음 IF문이 끝났으니까 미디언도 종료하기 위해서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로를 미디언에서 열었고, 이프에서 열었으니까 두번 열었죠. 그럼 닫을 때도 두 번을 닫아서 개수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아래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학과별로 연구과제, 연구, 논문, 점수가 가장 높은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index, match, max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는, index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array는 찾는 표의 범위를 말하죠. 표의 범위는 어차피 이름이니까 성명만 씌우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시면 실무에서 뭐 정교수나 비서학과로 바꿔서 구하고 싶을 때이 표의 범위를 매번 바꿔야 되니까 그냥 크게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범위가 아래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로우넘은 행번호를 말하는데 앞에 설명드릴 때 로우넘은 매치를 사용해서 로우넘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로우넘을 쓸 건데, 조건이 학과가 비서학과로 동일하면서, 연구과제의 범위에서 최고 높은 값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매치와 맥스를 같이 써야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두 개의 함수를 쓰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맥스 가지고 최대값부터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조건은 비서학과가 통일해야 되죠. 그래서 가로를 열어주시고 학과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학과의 범위가 아래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는 여기에 있는 학과에서 비서학과랑 동일해야 되죠. 근데 비서학과는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릴 때 경영학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고정이 되면 안되죠. 그리고 비서학과가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당길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되기 때문에 B는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F4를 한번, 두번, 세번 눌러서 B만 고정하시고 숫자는 고정이 안되게 하겠습니다. 이제 조건이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주시고 곱하기 연산자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 과제의 범위를 씌우고 이 연구 과제의 범위는 아래로 내려가도 안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되기 때문에 F4로 아니군요. 이 연구 과제의 범위는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죠. 그런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당길 때는 연구 논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F가 지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알파벳은 고정되지 않고 숫자는 고정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수식을 적어 주시면 비서학과가 동일하니까 true가 되겠죠 1이 될 거고 1 곱하기 4니까 4라는 값을 구할 겁니다 그 다음 경제학과는 비서학과가 아니니까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0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 곱하기 3을 하면 0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비서학과가 아닌 값은 전부 0이 될 거고 비서학과만 원래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제 맥스 함수가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아주시고 이제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이제 이 최대값을 가지고 연구 과제 범위에서 올바른 행번호를 구하셔야 되죠. 이제 매치를 쓰겠습니다. 록업 밸류는 찾는 값이죠. 찾는 값은 미서학과의 최대값인데 맥스 가지고 미리 구했기 때문에 맨뒤에 콤마만 찍으면 됩니다. 루거 o k u p a r r 는 l o o k u 가 진해졌죠. 루거 o k u 는 찾는 값의 범위인데 저희는 연구과제의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했죠. 미서학과의 연구과제 최대값은 8입니다. 근데 이 8을 찾을 건데 그냥 8이라고 하는 값만 찾게 되면 여기 무역학과의 팔하고 구분이 안돼서이 무역학과의 8을 찾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루거 어레이에 있는 값도 조건을 줘야 됩니다. 비서학과의 연구과제의 범위라고 조건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니까 가로를 여셔야 되죠. 가로를 열어서 학과의 범위를 씌우시고 움직이지 않도록 F4는 해주시고 비서학과를 찍으시고 밑으로는 내려가고 옆으로는 가지 못하게 F4를 한 번, 두 번, 세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고 곱하기 연구과제의 범위를 씌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으로 가서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연구 논문이 되게 알파벳은 고정을 풀어주시고 숫자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하겠습니다. f 4를 한번, 두번 이제 a r 어레이가 정확하게 됐죠. 콤마 이제 최대값을 정확히 찾아야 되니까 정확히 일치를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아주시고 콤마 이 파란색 범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가 성명이니까 3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시면 정확한 이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사학과의 연구과제 8인거는 이상봉씨가 맞죠. 이제 오른쪽으로 드래그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아래로 드래그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